아, 이게 뭐야? 이게 사서 업생, 그거 지야 여기가 야채 코는데 여기가 야채 코너인데, 여게요 약재 분만인데여기 드릴게요, 너인데여1가 약재 코너인데, 1기가 약재 코너인데, 가 약재 코너인데, 여기가 약재 코요인데 여기가 약재 코너인데, 여가 일단 음. 제일 중요한 고기부터 살까? 불고기 거리에서 사야 는아 어,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때요? 어, 이거 두산이다. 한 번에 잘해 볼 때, 한 번에 잘 아, 좀 적어올 거예요. 너무. 른거한번안잘 미역! 미역을 안 찬데 미역을 안 찬데 미역이 어디 있을까? 여 네. 시커드에 있어요 아, 영원 홈프로니야 아, 뭐야 그럴 수 있지. 어 <웃음> 고마. <웃음> 야 어지럽다야. 벌써 어지워 코트가 <웃음> <웃음> 만들어주는 치밥. 이라 게스트로 초대되는 느낌이 어때요? 어 좋은데 일단 밥을 먹어봐야지 어떤. 지 <웃음> <웃음> 많이 넣어줄게. 아 진짜 적당이 넣어봐야 돼. 나 근데 불고기 고기로 하는 거는 좀안 먹어봤네. 항 아, 상에 이거. 근데 이게... 몰라. 나 방금 그냥 백성 백색 고차고 막 불고기 뭐가 다 불고기 샀는데 모르겠어. 껄이용 막 그런 걸로. 아 몰라. 어, 거? 아님 거? 아줌마는 아니 건데 그가 그냥 마늘을 샀어. 네가 다줄 아, 거야? 아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야나 불고기 껄리 잘못 산거 같아. 양비샀어야 되나 봐. 예. 네. <웃음> 어... 야 그냥 해.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 그래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좋은 거지. 음... 그래 놀리지 마요. 중국이 잘못 한 거예요. 잘못 샀어. 아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웃음> 아! 아, 내가 말했잖아. 이거 어떻게 다줄 거야, 니가? 이거 <웃음> 그 백세미 하는 거 있잖아. 착, 착, 착, 아니야 이거 나 집에서 원래 올를 편단 말이야. 해.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많거든. 아들이 거고만 어디서 야, 요리는 멋있었어, 뭐. 아, 망했다. 려야지 아니. 아니아 줘. 아, 네가 자꾸 말걸어나 지금 정신 나갔잖아. 내가 먹게 아니야, 아니야. 야! 아, 참. 웃기네. 근데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요리해준다고 와가지고. <웃음> 이거 이건... 아니야. 어, 내가... <웃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냥 미역만 다시 풀리고 하면 돼. 이거 풀리고 시작했어야 아. 괜찮아. 큰일 날뻔 아, 보조씨. <모르겠어요>. 큰 <웃음> 아 우리 처음 다시 하는 게 어때? 아, 소고기 어... 야, 소고기 소고기라고? 미역 소고기 볶음이라고 하면 되잖아. 응. 여러분, 컴스가첫 번째 이렇게 완성한 <웃음> 미역 소고기 볶음. 그치? 네. 야, 맛있다, 미역 소고기 볶음. 시끄러시끄러 <웃음> 이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불어? 창문이라서 그런가? 아니 아니야 보여주시지 아니 장보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 장보는데 뭐 사야 되는지 메모장에 안 적어가가지고 야 원래 일하는 우당탕탕 해야 돼 이래서 미역볶음밥 되겠다. 땅땅땅. 새로 미역볶음 창조해야겠다. 미 하나 창조했잖아. 어. 그 미역. 미역, 소고기 미역볶음 미역, 소고기 미역볶음 <놀람> 미역 하자. 그래 그래 소고기 미역볶음너 뭐해. 다진 이제 안을 제대로 다진. 잘 다졌다 야. 남자 어 사실 근데 쿱스 쿱스 한다고 했을 때캐럿들이 나한테 잘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맞아. 근데 이제 <웃음> 이형까지 <웃음> 이형도까지라고? <웃음> 아 결과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야! 기억을 또 버렸지? 아 너! 다시 첨부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많이 아니, 안버렸 많이 버렸는데? 많이 안 버렸어! 많이 아니, 안 버렸어. <웃음> 원래 나 여기, 나는 여기 침대에 있으려고 했어. 왜? 내가 불안해, 아, 불안해. <웃음> 불안해가지고 지금 영광이 나밥못 먹을 것 같아서 영광이 붙는 거야. 지금. 내가 옛날에 <웃음> 먹고 싶어가지고. 재밌어? 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냄비가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적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힘들어. 야 고기 짱 많다 야. 이거 아, 다시 나가자. <웃음> 아근 캐럿트 안 할래요. 야 내일까지 끓인 맛있겠다. 내일 끓이면 맛있겠다. <웃음> <웃음> 내일까지 끓인 맛있겠다야. 야. 잡채는 못해 이거. 그래 하지 마. 잡채는. 아니 근내 생일상 차리기 거기 잡채를 해야지 이제 생일상인데. 잡채 시켜. 일곱 개자일까 오케이. 오케이. 맛 일도. 갈비를 꼬고 가 근데 불을 안 켜고 그냥 올려? 컸어. 어 너무 아한데 아니 올리고 다시 올릴게아 아, 진짜! 네. <웃음> 원래 딱 <웃음> 갈비를 하면 하였어, 하이어어 이게 이제 더울 거야. 어, 야, 너무 더운데? 네. <웃음> <웃음> 야너 더워서 알꾼 잡아거지 아니 잠깐만, 내가 미역국 좀 보고 있을게. 야 미역국 그냥 내부 또 오래 나봐야 돼. 진짜 너무 끓는데? 뭐라고 너무 끓어. 어. 와 진짜 너무 맞았는데? 발씹일다안 <웃음> <와, 웃음> 느껴지. 너. 나 미역국 잘끓이는데나잘 끓여. 내가 어. 끓여줄 거야. 어. <웃음> <난> 너 끓여줄래? 됐어. 됐어. 끓여, 끓여, 끓여. 끓여. 지금 이미 짜! <웃음> 짜! 아니, 맛있어. <웃음> 이거는 밥한 그릇 자기지 오야! 어, 맛있어. 짜! <웃음> 이거는 좀 꺼도 될거 같아. 덧트리면 어. 이제 짜질 거 같고. 아니야좀 더, 야, 나는 좀더 짜는 어. 걸 원해. 그래? 와 오오오, 있어보여. 흡수, 흡수. 너무 습하. 고기 구워주는 남자 같아. <웃음> <웃음> 바꿔야겠다, 제목 <제가> 그냥. <웃음> 고기 구워주는 남자. 고추, 고추 사왔야이 정도면 그냥 둘이 여기에 그래.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그 <웃음> 무슨 식당이었냐 우리? 셀식당. <웃음> <웃음> 셀식당 아니냐 이거? 내가 그래, 왜이스를고 그래. 있지? <웃음> 아! 경단썰마안 썰어도 뒤에 그럼 그냥 명락이랑 팝을 들고 먹어. 파을 들고 먹어. 와. 와. <목소리> 야, 나 이런 고기도 처음 먹어보네. 파는 법칙이 씻었어? <목소리> <목소리> 야. 깨끗해. 무농약이야, 무농약. 아, 무농약이야? <목소리> 무농약이야. 조금만 씻은 다음에 다시 조금 그더 잘라봐. <웃음> 진짜 <웃음> <다 치고. 웃음> 얼마 아니, 아니, 얼마 많아. 이게 어찌 됐든 <웃음> 어, 과정이 어쨌든 결과는 좋고 우리 강식성도 그랬잖아. 응. 어, 아 셀프 탄도맛있었어라 어우 맛있어 진짜로. 먹을만해. 어 먹을만해. 이런할려없어 어. 어. <웃음> 13회 때 다시 나가봐요. <웃음> <웃음> 음. 이거 이상해 어, 나 진짜 무게안 좋아한다 말해. 아 맞다. 어, 이건 내 생일, 생일 때 나올 거야. 생일 축하 음. 타이즈 빨리. 아 진짜 이거 미역국 맛있네. <웃음> 응. 생일 초콜릿. <축구> <웃음> 어. <웃음> 아이 약간 리즈를 깔아야 돼. 아 미역국 한게 이게 네 생일 축하하는 거잖아.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아 이거를 좀 주웠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야 오케이네. 와 진짜 감독이 진짜 <웃음> 열심히 재밌다고. 너의 또첫판데 깔끔하게 나가줘야지. <웃음> 네가 이름 지어었잖아무당탕탕까지꼭 꼭 붙여. 봐당탕탕 아, 코스코스. 응. 이거 나가는 것도 웃길 것 같아. 그냥 오늘 도 편집해서 나가는 것도 그러다가 십사일 때는 특종원 선생님 대하고 진짜로 미국 가서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이제 저스틴 비버 초대해서 한식 해줄 거야. 아, 뜨 볶음 요 소고기 먹고 미역 <웃음> 뭐였지 이런. <이러면. 웃음> 소고기 먹고 <볶음. 웃음> 걱정한 거추고는 진짜 잘 먹는다. <웃음> 음. 오, 한 <웃음> 명이 음. 왔어. 우리 지금 콘텐츠 촬영 중이잖아. 이것도 국수가 에어프라이드. 네가 그래. 야, 진짜 오늘 날이. 무 <웃음> 진짜 로 오늘? 어. 왜? 이거, 이거. <웃음> 소고기 미역국 <웃음> 먹 <먹어볼까? 웃음> 뭔지 알아. 소고기 미역. 뭐라 내가 만든 요리가 해? 응 해줄게 그래 한 7화 정도 나오면 될것 같아 다 했어 좋아했는 진짜 한식을 좋아하네 이렇게 맛있어 나는 장고로 너 때문에 장고로 딱 갔을 때부터 아 명란을 사야겠다 생각했어 요리가 망하더라도 명란만 해서 밥 먹으니까 재밌다 이거 촬영이니까 어, 레가 네. 그냥 끝 무당탕탕 코스코스 코스코스 끝났습니다 일화 일화 이렇게 소네 응원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름도 지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이 컨텐츠를 잘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는지 말고 이첫 영상에는 댓글 위에가 <웃음> 생일 축하한다 말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예요 안녕 안녕 쭈쭈 <웃음> <웃음>